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장중에 반응이 있었던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내용 볼게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키워드로 가성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나트륨 이온을 활용해서 원가를 대폭 낮춘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였고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트륨은 그간 배터리 제작에 필수로 쓰여온 리튬 대비 가격이 80분의 1로 저렴한 데다가 400배가 넘는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비싼 리튬을 저렴한 나트륨으로 대체한 배터리가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네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정리입니다. 5월 10일 오늘 고가순입니다.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웰빙 생활가전 전문업체이고 2차전지 리튬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최근 3월 말에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재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 내용에 대한 제공시기한은 7월 27일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이글은 기존 비싼 리튬이나 니켈 등이 필요 없는 나트륨 이온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27%입니다. 다음, 애경 케미칼입니다. 2차 전지 석유화학 관련주로 오늘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23% 상승 나왔습니다. 애경 케미칼은 자체 개발한 소재로 하드 카본계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나트륨 2차전지용 제품 라인업을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백광산업입니다. 염화나트륨을 원료로 해서 알칼리와 염소를 생산하는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인 수산화나트륨이 2차전지 양극재의 원재료인 전구체를 제조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고가는 12%입니다. 다음 CIS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2차전지 제조용, 전극 제조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다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역시 2차전지 관련주이고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2차전지용 동박을 공급 중이라는 점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대보 마그네틱도 2차전지 관련주이고 전자석 탈철기 생산 판매업체입니다. 중국 등에 공급 중이라는 점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